관계자의 상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요 손님들이 계약금 하고 돈이 이제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또 자부담으로 뭐 조금 있어야 될 분도 계시고 자기가 다뭐 한꺼번에 늑겠다하는 분들도 있고 당연하게 당연 뭐 다양하게 계시던데 요 지금 입금이나 뭐 계약금 중도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여기 보시면 계약금 같은 경우는 분양가의 10% 10%만 납부하시면 계약서 발행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억이면 2천만원. 원. 네. 네. 2천만원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고요. 1차, 2차 중도금은 보시는 것처럼 무이자, 융자로, 무이자 대출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동 대출을 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차, 2차 중도금 모두 무이자, 융자이기 때문에 그 네. 계약하신 분이 전혀 신경 쓰실 부분이 전혀 없으시고요. 네. 한 1년쯤 후에, 한 11개월 후쯤에 잔압이 한번더 있고, 모두 10% 금액입니다. 2억이라면 2천만원. 네. 그래서 큰 돈이 되지가 않죠. 2천만원 한 번에 한 1년쯤 후에 2천만원 한 번. 그래서, 잔금 때까지 더 이상,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마지막 잔금 때. 음, 그럼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20%면 내면은 끝난단 말인가요? 네, 잔금 때까지는 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전혀 없이, 신경 쓸 필요도 없이 회사에서 이제 대출이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 잔금 때까지 오시면 나머지 대출은 사실 이제 저희가 70%까지 대출이 되는데, 이게 사업자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처럼 어떤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가 없어요 70%까지 대출이 되고 어, 그 나중에 자금하실 때 이제 본인 개인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80%까지 대출 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음, 그럼 기본적으로 한 70%는 대출로 다 처리가 된다 네. 자동으로 자,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30%만 있으면 끝나는 네. 거네요 네. 그러면 네. 중요한 거는 또 무이자 대출에 이게 네. 언제까지 네. 예를 들어서 계속 대출을 쓰는 분들이 있을 까아니까 예. 그 부분은 잔금 때, 잔금 때 등기를 하시면서 대출을 가납하실 때 그때부터 이자가 나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가 2023년 11월 정도, 예. 2023년 11월, 예. 내년 11월이죠. 예. 지금 우리가 올 초니까 한 1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준공이 등기 이전 전까지는 무이자 대출인데 네, 네, 네. 이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해서 승계를 해야 되거나 예, 이래야 되는 입장에서 이자는 그러면 얼마나 되죠? 어, 지금 현재로서는 한 3% 초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셔야 거예요 변동성이면 지금 현재 이자를 그대로 생각하면 지금 4%, 3.8%, 7%까지 올랐거든요. 4.2% 하다가. 예,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입주 시점이 사실 또 2년 거의 가까이 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변동이니까 네,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가는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대출 나오는 거는 수요번행입니까 네, 제가 협약이 돼 있어서. 네. 이자용자를 진행하면서 잔금 대출도 이쪽에 연결하도록 해서 수요번행에서 네. 제가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네. 대출을 쓸 분들은 대출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도출이 네. 필요 없는 분들은 자기가 네. 다 네. 뭐 중도금, 네. 네. 중도금까지 장까지 알아서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은행은 수요은행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한 뭐 이율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중공은 언제 중공이죠? 2023년 10월 중공이죠 2023년 내년 네. 10월 중공입니까? 네. 생각보다 아. 많이 돌아오죠 그러면, 중공은 2023년 10월이고, 잔금일은요잔금일을 제가 중공 어, 시점을 조금 잡아놨기 때문에, 공, 그 일정 한달 한 정도 전에, 계약자분들한테 네. 개별적으로 아마 연락이 될 겁니다. 어, 네. 그러면, 그래, 해서 네, 거의 중공 시스템, 전후 한 달로 해서 등기 이전 되게끔, 그렇게 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고 또뭐 계약서를 쓰는 분들이 있어서 뭐 저보고 같이 가면 안돼요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계약서는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계약서에 뭐 특약사항이 보면은 뭐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분양계약서에 잔잔한 글씨가 많아서 뭐 따로 여기서 어떻게 뭐 뭐, 중요하게 아니면 따로 뭐, 짚어야 될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분양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회사와 이제, 그, 계약 간에 어떤,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주요 부분들은 뭐, 연체금이라든지, 네. 뭐 계약 이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음. 보시면, 계약서 보시면 면접 부분들하고 다 나오고, 건물 가격이나, 네. 토지 가격도 다 이제, 명시를 해서 제가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계약 일정들. 계약금, 중도금, 이런 부분들. 네. 일정에 대한 3차의 잔금. 날짜 부분들 있고, 잔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서로 간에 계약 이행에 대한 부분이 돼요. 음. 계약자가 또 중도금 내야 될 때, 뭐, 이제 물론 유의자가 되지만, 내년 자막 같은 경우에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서, 연체이자가 음. 이제 그런 거 발생되는 거. 그리고 또 많이 반대로, 준공이 늦어진다 했을 때, 그준공 늦어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책임 부분,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한 것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 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어겸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허가를 받아놨는데 그런 내용도 적혀져 있습니다. 음. 오늘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음, 네. 그러면 네. 특별히 뭐 굳이 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없고 네네. 뭐 잔금 부분에 잔금이 안 들어왔을 때 위약금 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네네. 중도금 1차, 2차, 3차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잔금에서 안 들어왔을 때 위약금이고 그리고 여기 어떤 부분을 보면 중공에 대해서 늦어지거나 입주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파트. 네네네네. 그런 위약금도 적혀져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 들에 보면 다 지체상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 우리 분양 계약자만 책임을 다 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시행자 자체도 서로가 책임지자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음.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쪽을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자꾸 뭐 이런 데잘 몰라서 뭐 적어준 대로 했다가 뭐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예전에 보면 메디컬 빌딩으로 하기로 했는데 메디컬 빌딩 안 넣고 그냥 일반 상가로 해서 직접 분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프라자상 가 자체에 워낙 다양하게 이제 뭐 지방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무조건 제 말만 믿고 해보라 하라야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네. 일단 작은 규모의 상가들은 분양 승인 자체도 받지 않고요 뭐 그런 허가 자체도 내지 않고 하는데 저희가 음. 가큰 규모의 상가는 제가 보시면 하나자산 신탁을 끼고 하거든요 네. 이자본관리부터도 신탁을 통해서 하게끔 그리고 경제청에서 그 분양 승인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무지 응고를 내서 하는 사가이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성을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상세한 내용 자꾸 묻는 분들이 네. 워낙 많아서 네.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뭐하고 네. 또좀 가보시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회상 조금 거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는 걸로 해서 찾아뵀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가격대가 그렇다 치고 그러면 1층을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신데 7번, 6번, 4번이나 5번 정도 여는 길이 있죠? 이쪽은 이제 건물 내부에서 이렇게 아. 차량 중심입로라서 이렇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진입을 하는 건데 네. 여기 이렇게 이제 공간은 있죠 어, 사람들이 뭐 나가서 이제 커피를 들고 나가서 이제 앉아서 마실 정도의 공간이 음,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진입로의 길이나 일반적인 지적도의 길은 아니고 네, 네. 어차피 건물에서 이제 네, 또, 그 길이나 이제 녹지나 그렇게 네, 녹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음식 아... 같은 거뭐또 약간 이렇게 맥주집이나 음... 그런 집들은 또 이렇게 약간 뒷, 뒷면에 있는 걸 좋아하시죠? 네. 네,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좀 쎄고 뭐 단변한테 피우고 지금 노려, 내리가면 올라감 이건 뭐죠? 여기 그러면. 지금 주차장 진출 지하로 내려가요아 아, 이건 네. 주차장 진입로고 여기는 네네. 따로 그러면 공원 부지를 약간, 약간 만들어서 마당처럼 아, 만들어놓는거죠아 그럴 것 <웃음> 같으면은 뭐제 생각입니다만은 네네. 7번, 6번, 4번 네. 그리고 3 2, 1요 금액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지금 우리 그 실질적으로 예. 제가 지금 빨간색 으로 뭐 써놔서 그러는데 1호 같은 경우는 2억 6백이고요. 6 예. 어, 2호도 가, 같습니다.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는 2억 7천 7백. 이곳이 지금 거의 계약 진행 단계에 그좀 인기가 좀 많은 곳이라서 예. 뭐 진행되는 거 물어보셔야 되고요. 아마 이게 예.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호 같은 경우는 3억, 3억 7백 정도. 예. 한 3억 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5호도 거의 비슷하고요. 음. 산업초, 3억 초, 3억 천 정도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6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그진 침으로 보온자가 들어가는 시트린로이기 때문에 코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하는 게 금액입니까? 예, 네, 빨간색으로 지금. 6억이네. 6억 6천입니다. 6억 5억 6천 이런 네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택지에서, 우리 그, 알파시티 내에서 다시 한 4년 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그 비교 대상지의 상가들을 보면, 저희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네네네. 뭐, 기본적으로 롯데시품 물류센터 맞은편에 있는 것들이 7, 8억씩이라 하더라고요. 음. 그리 평당가로 따지니까, 아까 뭐한 7천만 원. 그래 나오는 것 같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가가 얼마 정도 나오더라? 전용 평당가가 저희가 1층 같은 경우에 는 3천만원 아, 3천만원 정도 평당가가 나오고예 네, 3천만원부터 예, 2,900짜리도 있고요. 음. 평당가로, 그 우리 후면부긴 하지만 평단가 네. 1층에 평당가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웃음> 정말 합리적으로 잘 뽑아놨습니다, 아. 가격을.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용으로 했을 때한 5,200부터 해서 한뭐 6,000 정도까지, 코너 같은 6,000 정도 전용 면적당 해서 음.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놨거든요실질적으로 거의 우리 그 저희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비교를 해 보셔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 회사에서 합리적인 가격 아닙니까 그론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뭐안 나오고는 안되니 <웃음> 그러면은 1층은 사실상 가격대가 또 입구 쪽에 위치가 좋으니까 만만치가 않고 그러면 2층부터 간다면은 가격대가 네. 2층. 이층에 어차피 근생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허가 자체는 섹션오피스, 업무용시설로 받았지만 은 뭐, 근생으로 다 장사가 되고 음, 그래서 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는 게 예. 그런 거고요 중심산업지라서 PC방, 당구장 노래방 심지어는 음. 그 위에 땅그 상위 업종들도 다 허가가 나는 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선은 업무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 이 인근 주변 자체의 사무실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2층? 네, 2층도 저는 똑같습니다. 4번, 네. 5번, 4번, 1번, 네, 네, 네, 6번, 이 네. 정도까지가 네. 뭐 가장 저는 메리트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물론. 네, 네, 네. 네, 네. 그 가격대가 혹시 어찌 되는지. 그렇죠. 201호 같은 경우에는 2억 2500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2호 네. 같은 경우에는 2호, 3호 가격은 다 같습니다. 어... 2억 2500에 형성이 되어 있고, 4호 같은 경우에는 204호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 아, 세네. 조금 그런 네. 그런데 또 다른데서 비교해 보시면 저희 비교를 해보시면 좀말 따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어, 2억 7천이고 그다음에 어, 가격은 다그평당가 자체는 한천 우리가 보면은 한 천칠백에서 많게는 한 이천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 평단가 네. 평수가 다 같기 때문에 전용 이제 13평형이고 분양은 21평. 예, 네, 전용의 13평 분양가는 21평인데 4번5번 가격이 비슷하다고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네. 4번, 어,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빼놨죠. 얼마요? 뭐 우리가 그 5번과 4번의 가격 차이가 큰 차이 는 없는 데는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5번과 4번 그럴 것 같으면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여기가 2억 6천 7천 여기 1번 후면은 후면 네. 2억 2천 5백 아 2억 2천 5백 2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4번. 2억 7천, 2억 7천 8백 음. 보통은 이렇게 함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기 때문에 네. 사무실 쓰셔도 두 칸은 쓰시면서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거 있죠 13평을 그렇죠? 두개 합하면은 뭐 26평 정도니까 늘널하게 이렇게 그렇죠. 음식점할수 있다고 했는가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보통 2층에도 우리가 식당 갈비집 같은 것도 2층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희가 다 허가가 납니다 2층까지 음. 배관도 다 뽑아 놨고요. 배수 시설 어할수 있도록 예. 위생 배관도 다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도시가스 사용을 하셔야 되면 이제 당기는 비용은 본인이 이제 그 설치하는 비용을 내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다 설치하실 수있 도시 가스는 자기가 개별적으로 땡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맞죠? 1층에는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1층에 네, 네, 네. 들어와. 아, 1층에 들어와 있고. 자기 그100 100 라인만, 100원 그 라인만 자기가 있어요. 돈 내고 시공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네. 제가 2층, 3층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아, 기본적인 음식점들, 뭐, 맥주집 같은 거, 뭐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와인바나 아, 네. 네. 음.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뭐 허가가 다 나기 때문에. 그 사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뭐 영상을 다 올려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똑바로 보면은 저는 뭐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10호 9 8호 도뭐 가격대가 뭐 비슷하다 할것 같으면 은 저는 5 4호 가 다만 조금 주더라도 네, 네. 훨씬 나을 것 같고 뭐 6호 까지도 뭐 나쁘진 않다 그러고 1 2호 가좀 싸다 면은 네. 차라리 이게 두동 을 쓰는 것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 예뭐 네. 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2층 에서부터 12층 까지 네, 네. 예, 네,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층이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어... 4층까지도 보통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데 네. 오피스로 봤을 때는 약간 고층을 전호하시기 때문에 4층부터 4층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4층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 401호 같은 경우에는 2억 500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00. 그래서 계약금이 뭐 2,050이고 두 칸을 하셔도 뭐 4,100 음. 정도를 계약 4,100 정도로 계약을 하실 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투자를 보실 때는 이렇게 조금 적, 적게 구매하시고, 구매하시, 사실 월세도, 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분냥가가 비싸다고 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보셨을 때는 이렇게 저렴한 금액도 괜찮다. 매력적이라는 거. 그럼 2층은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2층도 이제 상가를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저렴한 편이세요. 보통 음. 1층 상,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반 가격을 집중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전용이 상당가로 네. 저희는 지금 가장 비싸봐야 2층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저는 병단가로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 하자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2억 초반대, 뭐, 4, 5, 그, 그뒤 후면 같은 경우에는 2억 2,500이면 정말 괜찮죠. 음, 202호, 201호 같은 가격이면 저거 으면 201호 합니다. 에이. 네, 같은 가격이네. 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 화장실 근처 뭐 부분이라 싫어하는 <웃음> 사람 이 <웃음>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아니고 <웃음> 요새 뭐 옛날처럼 건물 지 갖고 그렇게 냄새나고 이렇지는 <웃음> 네, 않으니까 손호도가 네, <웃음> 다, 다 다르세요, 사실은. 네. 각자 개별로 사용하시는 분, 도 투자하시는 분은 다시선이좀 다르시니까. 음, 안 그래도 잠시만요. 이제. 여기까지 알파시티 소액투자 신도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